적 없잖아. 빨간색 먹으면 o to a chair. I can't think of a chair. I 무 a n t 맛 o 어때? 베베리 so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앉아서 먹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? 어때? 음. 음, 처음 t 음, 음, 처음 먹 Tom. t o 아 Tom. 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네. 혜리는.. 해리는 애기 아니야? 응해리는 뭐야? 어린이 어린이? 응. <웃음> 땅콩한테 땅콩한테 딸기 향기 나나봐 응. 진짜 딸기 향기 난다 응 기름 많아서 어떡하지? 기름? 응 봐봐 기름 아니잖아 응. 왜? 그거 기름 아니라 그냥 얼음이 얼음. 얼음? 응. 애들 먹으면 안 되잖아. 아, 그건 통얼음. 통얼음은 목에 걸릴까봐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거고, 이런 거는 작아서 괜찮아. 괜찮아? 응. 목에 안 걸려? 응. 목은 엄청 크니까. 응. 근데 얼음, 얼음, 얼음 작은 얼음은 응. 목에 너무 커서 그 아. 어, 얘숙 내려가지 괜찮은. 뭐. 내일도 가지 뭐? 응 <웃음> 엄마 한 입만 줄래? 왜? 내꺼야 <웃음> 정말? 응응 응, 엄마 어? <웃음> 진짜 안돼? <웃음> 줄 것처럼 하더니? 아 <웃음> 난 냉동실에 더 맛있는 거 있지롱. 보여줘. 싫어. 왜? 몰래 먹을 거야. 그럼 엄마 자. <웃음> 아니야, 됐어. 엄마 먹어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냉동이 <냉장히> 없어. <웃음> 없어. 없어, 없어. <웃음> <웃음> 장난이지? <웃음> 어. <웃음> 진짜 있는 줄 알았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래, 쌤, <웃음> 돌변한다, 너. 주기 싫다고 하더니 더 맛있는 거 있는 줄 알고 어사람왜 그래? 응? 그러면 안 되지 응. 그런 말안 해도 줬어야지 어떻게 생각해? 난그런만안 해도 안줘 <웃음> 뺏길 수 없어 맛있는 것? <웃음> 만약에 그러면 응. 어, 이진아 언니가 달라고 한다면? 노래 는예뻐어 그럼 노래만 불러야 돼? 응 그래도 이쁜 진아 언니가 혜리야 응. 나한 입만 먹고 싶다 한 입만 그냥안 보러 갈래요 무슨 어, 영화? 응. 아 공연 안 보러 간다고? 응 <웃음> 알았어 뺏어먹을까봐 냄새를 맡아 <웃음> 노래하다가 노래하다가 뺏어먹으러 온다고? 냄새 맡아봐 늘 함께 있어서 도나다 먹을거야 지금 신아 <웃음> <진아> 언니 삐졌다 <웃음> 여기 신아 언니 보고 있어? <웃음> 어진아 언니가 삐졌다 <웃음> 말이.. Oh, 어.. Oh, 이렇게 짜고 먹으면 처음 먹어본다. 응, 음, 진짜. 맛있네. 이런 거 먹어보니까 신기하지만. 음, 처음 먹어봐. 응. 음. 먹어본 적도 없는데. 그지? 아이스, 일반 아이스크림이랑 틀리지. 음. 음, 음. 어때? 이건 막 얼음 같지? 이건, 이건 얼음 같지? 얼음 같아 응. 다못 먹지?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있다고다못 먹을 것 같은데 발 냄새 나는 것 같아 발 냄새 나는 것 같아 어디서 <웃음> <웃음> 너 언니? <웃음> 그래요? 저는 <좀> 알았어 딸기맛 <웃음> <응. 땡기나> 최고야! <웃음> 나 봐봐 위로해야지 응 <웃음> 근데, 근데 에야, 노래 불러봐 이상하게 꼬였네 해봐 이상하게 꼬였네 드승댔스 롯데스크류바 n a 이거, Kango, d o 이거 a Sculiba, Kango, Dore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 내가 아까 먹은 거 노래? 응. 이 m 이 노래야. 아까 m Mm. Mm. Mm. m 틀수 있어? 뭐를? 이 광고? 응. 이 엄마 수 있어? 여주이 광고? 응. 엄마가 이따 보여줄게 빨리 엄마 핸드폰 o 보여줄게 잠깐만 n g t 인다 o I'm 고 o 인다 g 마 o go. I'm going t